네 예, 오늘 건대 상권에 왔는데 요 건대 상권에 새로 오픈한 마라탕 가게입니다. 어, 마라향고 어, 길이 식당인데요. 네,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야 마라향고 마라탕 향마새우 꼬바루 와우. 음. 음. 나음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이게, 이게 뭐예요? 가슴. 예. 아, 그러니까 가슴. 기요 어. 예, 예. 아, 그 가슴. 까 가슴. 가슴. 이슴바람가 나와 가지고요 예. 슴야채가싱가하게하가고요슴가가싱가하게 아. 습니다 우리 주문할게요. 네. 저기 향마 닭가슴살 하나. 음. 네. 응. 그리고 저 마라상고, 마라향고 하나. 네. 그리고 일단 그두 개. 마라탕. 아 마라탕? 마라탕도 있어야 돼. 마라탕은 어, 마라탕 하나. 네. 그리고 연태 하나. 네. 아 주방. 바로. 와우. 음. 예, 주방이에요. 와우. 예, 마라형고 조용범 대표님인데요. 네. 여기 오픈한 지 얼마 되신 거예요? 딱한달 됐습니다. 딱한 달, 야. 한달 해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? 어, 좋죠. 제 원래는, 내가, 예. 이제, 홈은 예, 좀, 꿈으로 조금, 이렇 들어가서, 위치가 좀안 좋아서. 아. 그때도 장사가 잘 되고. 있어요. 근데. 아, 이게 옮겼군요. 처음이 옮겨, 아니고. 네, 옮겨가지고. 예. 이제, 한달 되는데요. 아. 이제 장사가 너무 잘 되고. 오, 그래요? 야, 이 정도면 월세 최소한, 이 정도면 한400 되는 거 아니에요? 어... 300? 예, 매달 그렇게. 어, 그 정도? 예, 와. 예. 야, 그러면 한달딱 해보니까 지난달에 한 5천 팔았다는 얘기구나. 한 아, 5천 더 팔았다는 얘기구나. 한 6천 더 팔았다는 얘 <웃음> 예. <웃음> 예. 아, 사, 사모님도 인사도좋으시고 아, 예, 예, 예. 감사합니다. 아무튼 네. 제가 오늘 열심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, 예, 감사합니다. 예, 예, 예, 예. 아니, 그러면. 몇 시에 문 열고 몇 시에 문 닫으세요? 네. 10시에 문 열고, 네. 그 다음에 밤문. 저녁에 네. 10시. 까지 와, 10시, 10시. 네. 와, 직원, 직원분은 주방에 두 분. 네. 그 다음에 홀에 두분 하고 또 직원분. 네. 총한 다섯, 다섯 분, 다섯 병. 네. 야, 그러시구나. 요즘 최근에 마라탕이 신문,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. 네. 그 여파는 여기는 없나요? 요즘은 그러니까 이도 오히려 저는 저쪽에는 마라탕이 많은데 이 골목에는 마라탕이 별로 없잖아요. 별로 없어요. 아, 그러니까 오히려 틈새 입지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. 네. 어, 입지를 되게 잘 잡은 네. 것 같아요. 저쪽에 그 양꼬치 골목, 네, 그쪽은 정말 많잖아요. 어, 많아요. 어, 맞아요. 네. 그 건대역에서 네. 저쪽으로. 네. 아, 그러시구나. 네. 우리 마라탕만의 가장 대표 메뉴다 그러면. 마라탕이 응. 더 마라향고가. 마라향고. 아, 향고가 될 거예요? 저는. 마라탕하고. 먼저. 예. 마라생고 예. 두 번째. 아. 그 예. 코바로 꼬바로. 향라생고. 향라생고. 아. 아. 아. 아. 굉장히 뉴스요 아, 굉장히 뉴스. 아, 이거 되게 특이하다, 이거. 병장뉴스. 네. 네. 아, 네. 그러시구나. 어. 아. 시사료 도 아. 많은데요. 시사료 예. 중에서. 예. 예. 아. 이제 뭐, 애양가지. 아, 네. 그러시구나. 네. 어. 제가 그 매운 상계살 희망, 음. 홍홍소 상계살 음 많아요. 종류가 뭐 열심히 게 종류가 있습니다 아, 네네. 알겠습니다. 제가 네. 한번 쭉 하고 먹어보고 또 여쭤보겠습니다. 네네네. 예 고맙습니다. 예예. some side. 일번 들고 어떻게 해야 돼? 그러니까 아. 내가 일 번이면 나가. 나만아